네 여기 지금 그어필라델피아 이스라엘 포럼 에 국제 알리아 컨퍼런스에 와 있는데요 귀한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실 분도 계시고 모르시분 계실텐데 최혁성 교사님이라고 대만의 선교사님이신데 에, 최근에 그 루카 나우미를 가지고 엔타임에 대한 영화를 만 제작한다고. 어,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에, 들었고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기대가 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예, 제가 지금 에, 우리 사실 우리 코프소TV 제가 애청자입니다. <웃음> 제 아들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에, 이번 이스라엘 포럼 때 저희 영화를 또 소개하고 또 알리고 하, 하는 목적으로 지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사모님이 먼저 코브스 TV를 보신 거예요. 네, 네. 제가 목사님 콥보스 TV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소개를 했고요. 오늘 목사님은 처음 어요 아,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저도 처음 뵌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네. 어, 그그 음악하는 이렇게 몸통이 <웃음> 음악, <웃음> 음악으로 이렇게 악기처럼 만들어지는 몸처럼 제가 느꼈어요. 근데 한편 또 교수님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성교사님으로는 잘 이미지가 안 느껴지는 <웃음> 그런데 래그 네. 뭔가 좀 교수님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음악하는 뮤지션 같기도 하고 네. 네. 감독님 같은 게 감독이라는 게 진짜 감독님 같은데요 저는 네. 그 대만 성교사로 오기 전에 12년 동안 여의도 순봉음교회 봉선전 주일 성가대를 주의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네. 목사님, 김성일 중장님해외성의 음악 디렉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또한 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서울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국립합창단이라든지 뭐 뮤지컬 이런 여러가지 음악감도 방송, 콘서트 또 건반 연주자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어, 최근에 룻가 나오미에 대한 그 어떤 제목이 룻십니까아니 원유맨, 룻스토리 원유맨입니다 룻스토리 아, 원유맨이군요 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꿈이죠 그렇죠 가슴 속에 있는 교회, 그렇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참 그렇죠.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아닌가? 그런 네. 그런 거를 이제 미디어로 한번 들어보시면 꿈이 목사님이 저에게도 있었고 네. 사님에게도 있었네요. 네. 목사님이 이제 선배님 저는 또 이제 따라가는 <웃음> 아니, 아니, 따라가는 사람. 그렇지 이제 뮤지컬을 <웃음>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냥 그 야맨데 <웃음> <웃음> 아닙니다. 네. 야맨데 에, 숨겨진 보수.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코퍼스목사의이슬라엘 한바퀴라는 그 미니 다큐를 네. 아, 한 200편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오, 지금 일주일에 네. 한 편씩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니 다큐니까 쉬워요. 네. <웃음> 네, 근데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걸 한번 해보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아, 제가 영광입니다. 목사님. 아, 이렇게 조제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네네. 우리는 기도가 목마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역자들은. 네. 다른 제정은두 번째고 음. 그 기도가 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아, 또이 네. 사역 또한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 일이 아,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하고, 또 저를 만나게 해 주신 것은 제가 어, 태혁 성사님께 기도하라 이런 어, 뭐 명령이 아닌가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가 중보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에,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아이, 눈물이 날라 <웃음> 고저 그래요. 네, 우리 원민이 권사님 그러잖아요. <웃음> 네, 막 우시잖아요.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아, 주셨는데요. 저몇 번이나 울컥 울컥 음, 했습니다. 네. <웃음> 아무튼 어, 저도 우리 재혁 성사님의그 작품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네. 널리 알렸으면 하는 어, 또 하는 마음이고요. 코브스 TV로도 홍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가나오는지 안뭐 오름 네.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저예산인데 아주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음. 영화들을 제가 홍보하고 한국의 CBS에서 그러니까 수입해서 했는데 제가 어. 그걸 제가 홍보 대사였고 네. 많은 아, 시청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는 앤드 타임에 대한 그런 영화 음. 네. 주제. 네, 그렇죠. 미국 그런 영화 잘 만들죠. 네, 네. 네. 자 우리 그 자, 컨퍼런스가 그렇습니다. 시작되는데 아, 여기서 네. 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어, 만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